안녕하세요. 펴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5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5월 3일자 기준에 단나와 가격을 참조해서 만들었고요. 변경사항은 5800X 3D 제품 하나 추가한 것 빼고는 저번 달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가격은 하락세인 걸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시, 아시다시피 요 파란색을 칠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다 가격이 내린 거예요. 빨간색 보시면은 사실상 전 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뭐 가성비 따질 필요가 없는 제품이다 보니 여러분한테는 c p u 가격이좀 내렸다 기분 좋은 소식이네 싶은 달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한번 저와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진짜 얻는 게 가성비 좋은 CPU인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가격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보자면은, 12900KS부터 3950X는 가격이 좀 비슷합니다. 대충 90만원대부터 70만원대 제품이나 보면 돼요. 예외에는 12900F 정도로 걔는 50만원대 제품. 좀 많이 싸죠? 근데 얘네들은 일단 가성비가 전부 다 중위권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29개 제품인데, 거기서 꼴찌거나, 아니면은 뭐 중간 정도 들어가거나, 요 사이에 있는 애들요 거의 다 후위권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이엔드 제품은 원래 가성비가 없습니다. 어, 뭐돈 신경 쓰지 않고 최고의 성능에 있는 제품 쓰겠다는 분들을 타겟팅을 해서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래 가성비가 없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중에 그나마 가성비 있어 보이는 것은 1천9 0 0 f 입니다 얘는 종합순위 15등으로 뭐 19, 20, 14등, 합순위 15등 대충 여기 있는 제품들에서 중간 정도 순위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작업을 하고 게임을 한다 근데 그래도 좀 가성비 잡고 싶다고 했는 분들 그런 분들이 12900 정도로 선택을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뭐다 작업을 직업적으로 한다 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시간이 그런 분들 12900K 가는 게더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게임의 성능하고 싱글성능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멀티 성능이 전력제한 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 12900 노멀보다는 12900K가 뭐한 20% 이상 높아요. 절제와 해제한다 해도 5% 이상은 차이 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돈을 신경 쓰지 않다면 는 당연히 이게 좋은 제품이겠죠. 아니, 성준이돈 신경 쓰지 않다면 는그 위에 것도 있는데요. 네, 그 위에 것도 있긴 있습니다. 마이천 900KS라고 스페셜 모델이 있는데, 아, 얘네는 20만원 더 투자할 만한 효과는 없긴 해요. 게이밍 성능은 뭐한 3% 남짓 싱글 성능은 그것도 생각보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건 작업에 큰 영향을 못 끼치고요. 멀티 성능은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 사실 아무리 가성비 신경 안 쓴다 해도 필요 없이 돈을 더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그런 느낌으로 웬만하면 KS버전 제끼고 K버전 정도에서 멈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성비를 좀 신경 쓴다면 1 2 9 0 0가는게 낫겠죠. 아, 성준님, 5950 어때요? 5950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5950이 뭐 작업 성능은 12900K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게이밍 성능 같은 게좀 처지니까 어, 보드하고 쿨러값 포함해도 실 구매가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권장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기존의 뭐 B550이나 X570 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590 업그레이드 한다 그럴 때는 어, 뭐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라인업들은 전부 다 보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는 넣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 50만원대 정도 되는 중위권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긁어보면 될것 같은데요. 50만원대가 있는데 70만원짜리 하나가 눈에 보입니다. 원래 뭐 정상가 67만원 정도 할텐데요. 요번에 출시된 5800X 3D입니다. 근데 이 5800X 3D는 뭐다? 싱글 성능은 여기에 있으면 사실 그리 순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멀티 성능도 여기 있으면 그리 순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7 0만원해요 송년이 거뭐쓸 메리트 있어요? 단한 가지 때문에 삽니다. 뭐다? 저는 게임에 미친 순열 게임머 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PC는 오로지 게임기로만 활용이 됩니다. 근데 프레임을 최대한 뽑고 싶어서 12900K나 12900KS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그냥 5800S 이따 가십시오. 이게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이 중요치 않은 게임밍 용도에서는 지금 이거 12900K도 이기고요 5800X3D가 12900K보다 살짝 밀리는 그런 수준이에요 최소 프레임도 12900K랑 비교하면 전혀 처지지 않고요 k s 스랑 비교해야 처지는 제품입니다 쉽게 말해 음, 보드값하고 쿨러값 생각하면 은 12900K나 Ks 스 사는 것보다는 50만원 혹은 70만원 정도 더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런 거 가늠하고 봤을 때 메모리 값도 얘는 이제 D3 쓰는 거거든요 D4가 아니고 아, 알지 D5가 아니고 D4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게이밍 가성비, 최고급 PC라고 봤을 때는 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라 그러면 이거는 쓸만해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송년님 저는 이걸로 뭐음 작업도 하고 뭐 숙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다 용도로 쓸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12700K 가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게이밍 성능은 5800X 3D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7% 차이는 적은, 차이, 적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티 성능 충분히 빵빵 뽑아주고 실 구매가가 보드랑 쿨러값, 램값 다 포함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CPU 가격은 차이가 뭐 20만원 정도 나지만 보드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사야 되고 쿨러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메모리에서또한 5에서 10만원 더 비싸게 줘야 되니까 그런거 다 생각했을 때 이거 두개는 실 구매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순수 게이밍 유저는 5 8 0 0 s 3D 나는 다용도로 쓴다 할때1 7 0 0 k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돈좀더 투자하고 살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3080 이상급이 글카게 쓰신다면 이둘 중에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아승준님 그래도 둘다좀 부담스러워요. 좀더 가성비 좋은 거 쓰고 싶은데요. 그럼 1 7 0 0 f 가시면 됩니다. 11700F가 메모리 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 페널티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D5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B660에 D5 메모리 쓰시면 SA 전압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오버클럭이 먹기 때문에 오버클럭 안 해도 D4보다는 게임 프레임이 3, 4% 잘 나오고요 이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 가성비도 무려 7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해 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 5900X는 어떤데요 솔직히 5900X는 좀 메리트가 없어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게이밍에서 확실히 좋은 것도 아니고 멀티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에요 뭐 마이전 7 0 0 k 랑 비슷한데요 그렇다고 실 구매가가 더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 구매가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5900X는 현실점에서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구형 i9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다 50만원대에서 40만원 중반 정도 하는데 얘네 그냥 뭐에서 정리된다? 5800X나 11600K로 싹 정리된다 3 0만짜리한테싹 정리돼요 그렇다고 이것들이 뭐 특별히 쿨러 가격이 싸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물론 보드값은 고급 보드인데도 좀 싸게 살수 있지만요. 그렇다 그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그냥 패스. 싹다 패스하시고요. 어, 요건좀 눈여겨볼 만한 제품들이에요. 5800X VS-600K 실제로 VS-600K는 D5의 메모리 썼기 때문에 똑같은 D4 메모리 쓰고 비교한다 치면 이 둘이 게이밍 성능은 비슷합니다. 제가 옛날에 벤치한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싱글 성능은 5800X가 좀처지는데 이거는 캐드캠 같은 거 돌린 거아니상 크게 차이는 안날 테니까 주식하거나 그경우엔 당연히 마니 600K가 좋은데 그거 아니면 별 차이 없어요. 나머지 뭐게임 용도나 일반적인 작업 용도 멀티 성능이 필요할 때는 둘이 비슷하니 어느 정도 감안하고 넘어간다 쳤을 때마니 600K가 멀티 성능이 조금 더 높아요. 딱그 정도만 차이 난다 보시면 됩니다. 어, 큰 폭은 아니고 대략 10% 가까이 높은데요. 가격 봤을 때는 많원 차이밖에 없으니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마니 600K가 좀더 유리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실 구매가는 서로 비슷하거든요. 보드랑 쿨러값 생각했을 때. 근데 5800X는 딱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음... 요번에 피코 이코 동시에 사용되면서 윈도우 10에서 스케줄러 문제로 마 11600K가 일부 게임에 좀 프레임이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린 영상 확인하시면 눈으로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뭐 테크 걸지 마시고요. 어... 그런거 걱정 좀 덜하고 쓸수 있는 게 5800X고요. 5800X는 진짜 메리트는 그거예요. 기존... AMD 보드 이미 쓰고 계신 분들 B450이나 550 정도 쓰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5800X 쓰시면 사실상 보드 변경 없이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업그레이드 용으로는 5800X가 괜찮은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달 대비 거의 3만원 정도 내렸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1600K보다 싸거든요 근데 신규 구매자는 아무래도 1600K가 유리하겠죠 어... 보드 가격이 사실 5800X보다 좀 비싼 거쓴거 맞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멀티성능이더 좋고 아무래도 신형 제품이 있다면 보드 좀 비싼 거 쓰시면 은 미래 업그레이드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13세대 그렇게 구매하시는 느낌은 이제 12600K가 좀더 느낌이 있다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5800X도 못팔 제품은 아니다 수준까지는 왔어요 어, 그 밑에 애들 보면은 아... 고맨 고맨 아... 어, i7 구형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지금 아직도 뭐 40만원, 30만원대 하고 있는데 하, 보드 가격 싸게 산다 쳐도 쿨러 가격 비싼 건 똑같고 메리트가 없어요. 이건 뭐 5600X한테 정리당한 애들이에요. 보시다시피 5600X한테 압도적으로 좋은 놈 없죠? 근데 가격은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얘네들 다제끼면 됩니다. 다 제끼고 5700X 가격이 안정화가 안되는데 이것도 좀더 가격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쭉다 제끼고 이 중에서 그래도 1 2 5 0 0은 볼만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성능 기준은 1 2 6 0 0 기준이고 CPU 가격 기준은 12500 기준이라서 사실 좀 과하게 평가되어 있는, 고평가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얘 등수는 한 4등이나 5등 정도 될거예요 근데 4등이나 5등에 그러면 1등짜리 있고 3등짜리 있는데 굳이 12500을 살 이유는 없겠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12400F를 쓰거나 아니면 12600K로 바로 넘어가는 게 여러분 확실히 이게 가격 대비 투자한 성능 증가를 느낄 수 있는 폭이 될것 같습니다. 12500 같은 경우는 그냥 1 2 4 0 0에서 깡클락만 0.2 정도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고요. 1 2 6 0 0노멀도 마찬가지로 깡클락만 0.4 정도 올라간 거라서 진짜 거의 차이였어요. 1 2 6 0 0 k 가야 이 코어 4개를 추가해주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큰 폭으로 올라요. 얘네는 딱 봐도 멀티 성능이랑 얼마 차이안 나잖아요. 1 2 4 0 0이랑 근데 여기는 멀티 성능이 50% 가까이 올라가죠. 40몇 프로. 그러니까 이거 쓰거나 아니면 바로 이걸로 넘어가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600X를 왜 빨간색으로 칠해냐 얘가 2등인데 라는 의문사항이 있을텐데 물론 저번달 영상 보셨다면 그 의문이 없겠지만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보드 실구매가가 12400F에 성능자가 없는 보드는 135,000원에서 14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5600X는 사실상 7만원짜리 EX-A320에서도 성능자는 없습니다. 물론 기능 은 있습니다. CPU가 안된다는 거. 근데 레모 버는 돼요. 어차피 B660 보드도 CPU 오브 안되고 레모브는 되는거죠. 그용 가나마가 봤을 때 어, 보드 가지에서 차이가 워낙 크니까요. 7만원까지 차이 나죠. 그러면 얼마 뺄수 있어요? 13만원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압도 중에 1위가 됩니다. 아, 성준이 그건 너무 심한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비슷한 비오하고 확장성 비슷한거 그거 넣으면 11만원 할텐데 그러면 뭐 얼마까지겠어요? 대충 3만원까지겠죠. 3만원이나 2만 5천까지 큽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해서 그래 18만원 쳐도 솔직히 얘가 가성비가 얘하고 이제 거의 차이가 없어져요. 몇십 원 차이가 나는 거죠. 맞죠? 근데 레모버는 12400F는 잘 안되는데, 5 6 0 0은 잘됩니다. 그러면 게이밍 프레임이 역전는 경우 있어요. 이 실제로 차이 나는 13만원, 아, 13만원, 3만원 차이 낮춰서 17만원 넣으면 얘가 1등이 돼요. 이렇게 보드 가격을 감안하면은 5600X가 충분히 가성비가 좋고, 어, 레모버 하면은 12400F 대비 서로 같이 레모버 했더라도 다 최소 프레임이 거의 처지지도 않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5,600 백스가 가성비가 더 좋은 게 맞다 생각해서 실제로 빨간색 가장 좋은 가성비 제품을 여기에서 빨간색을 칠했는데 5,600 백스로 칠해뒀습니다. 어,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나는 약간 튜닝해서 쓸수 있다 혹은 나는 좀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원한다 보드값 하고 이게 다 감안했을 때 전체 총 가성비가 좋은 제품 그럴 때는 5,600 백스 선택하시고요 나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좀 신형 제품 쓰고 싶다고 하실 때는 12400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둘이 가성비는 비슷하다 생각이 때문에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그 밑에들은 애 APU거나 뭐구형제품이라서 가성비가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미들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급에 원래 12400F나 5600X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12100은 요 밑에 로우급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12100의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 땡겨 올렸고 마찬가지로 이 12400이나 5600X의 성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위에 어, 상위 등급에 넣어서 같이 비교를 했던 겁니다 자 일단 무시하고 여기 있는 거쭉 긁어서 한번 같이 보자 아, 보겠습니다 그럴 때 12400F나 5600X는 음 2등 7등이라고 찍히죠 근데 뭐다 보드값 감안하면 실제로 얘 구매가는 17로 잡아준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면 이거 1등 이거 2등 이거 3등이 되어버립니다 i1100F가 멀티 성능이 좀 처지긴 하는데 게이밍 성능만큼은 그래도 그렇게 잘 나오는 편한, 편입니다 물론 5 6 0 0 x 랑 비빌바는 아니지만 싱글 성능이 충분히 좋고 그럼 빨리 타게 움직이겠죠 멀티 성능이 좀 처지지만 게이밍 성능은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근데 가격은 10만원밖에 안한다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어, 특히 총 가격 가성비를 보면 은 압도적이 1위는 맞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여러분 2060, 잘 찾아봤자 2060, 이 정도 썼을 때패널티가 덜하다는 거예요. 3070급으로 계산하면 3070급의 1% 성능은 얼마입니까? 1%에 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78만원짜리니까 100%에서 7 8 0 0 0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3 0 6 0에서3070 넘어갈 때약 15%에서 13% 정도 성능이 증가하는데 비용은 15만원 증가한다고 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만원 정도가 된다고 계산하셔야 되겠죠. 만원일 때 6% 성능은 얼마입니까? 6만원 차이죠. 그럼 여기서 cpu가격에서 6만원 세이브한거 고스란히 다 해먹습니다. 다 해먹어요. 보드가격이 서로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100F를 음... 3070이나 3060ti급에 넣었을때는 가성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게임 성능에서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요. 게임 성능에서 잡아먹고 나면 얘가 가성비 순위가 1위가 되지 않아요. 어, 하지만 2060이나 뭐1660 슈퍼 혹은 음, 그래 뭐잘 쳐져서 6,600 이 정도 급에서는 12,100이 충분히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글칼 쓴다고 했을 때는 요거 선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높은 거3060 Ti, 3060 어, 혹은 2060 12가 혹은 3070, 3070 Ti 정도 보신다면 5,600X가 는게 가성비가 좋을 것이고요 5600X와 12400F의 가성비는 서로 비슷한 편입니다. 물론 5 6 0 0이 조금 더 좋지만 어, 이거는 취향껏 가시면 될것 같아요. 성재님이 직접 추천하는게 뭘 가장 추천하는데요. 사실 저는 5600X를 가장 추천합니다. 그 다음이 11100F고 10그 다음이 11400F 요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유저들이 상공6권도잘 안사거든요. 상공6권하고상공유티 t i 하고성차이가 25%나 넘게 나기 때문에 보통은 상공유티 t i 사거나 6600X를 산다는건 어, 생각한다면, 5200X가 좀더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 어떤데요? 얘네들도 뭐, 가성비 4등도 있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얘네 가성비 4등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왜안 괜찮은데요, 성조님? 어, 이유가 있는데요. 이 가성비 3등, 뭐, 4등 적혀있는 애가, 11400 기준으로, 11400F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1등, 2등이 워낙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얘가 생각외로 좀 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1등이 1200원대 가성비, 2등이 1700원대 가성비입니다 근데 얘는 1850원대 가성비 굳이 이거 살 이유가 있을까요? 얘가 뭐 어느 한면 5600X한테 이기는 게 없는데 실구매가가 5600X랑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걸 살 이유가 있나? 하위호환인데 없죠 한 부분이라도 뭔가 더 높아야 다른 부분 손해봐도 이쪽으로 컨셉 잡아서 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계산이 서지, 모든 부분이 다 떨어지는 제품을 가성비 3등이니까 고려해볼 수 있다? 1, 2등 있는데 놔둬놓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볼 필요가 없고, 그 외에 더가성비 떨어지는 놈들은 당연히 볼 필요가 없겠죠. 그나마 예외에 속하는 건 4650G입니다. 4650G에 들어가 있는 그 내장 그래픽은 대략, 어, 750에서 750Ti 사이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30, 어, d4, d5 사이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 정도 성능이면은, 뭐, 롤이나 오버워치 정도는 돌아가요. 어, 그정도 돌아가는 사이니까 배그 같은 건잘안 돌아가는데, 나름 메리트가 있어요. 글카 가격에서 10만원은 세이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글카를 빼고 계산해도, 어, 얘가, 가성비 순위가 4등입니다. 얘는, 뭔가 하나 나은 강점이 있나요? 있죠. 아, 어, 물론 뭐, 게임의 백분율 싱글 성능, 멀티 성능 다, 위에 애들하고 비교하니까 비슷한 가격대 애들하고 비교하니까 발리는데요. 발려요. 발리는데 하나의 강점이 있죠. 나는 그래픽카드 없어도 간단한 캐주얼 게임은 돌아가는데 그거 10만원 치는 돼 라고 계산했을 때는 이 라이젠 4650지도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천목록에 넣었어요. 월인제에도 들어갔죠.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여기에서는 음, 5600X 1순위 12100 2순위 12400 3순위 라이젠 4650지는 어, APU로 쓸때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때쓸 만한 제품이었다 하고 미들급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로우급 보겠습니다 로우급은 볼 필요 없어요 또마이천0이다 정리해버렸어요 11만원일 때도 정리했는데 지금 10만 7천원으로 가격이 더 내렸거든요 가성비 순위 딱 1등입니다 볼 필요 없어요 그 밑에 거? 아, 다 제끼십시오. 아, 혹시 내장 그래픽 필요한데, 만백 10, 노멀은 어때요? 만백 10, 노멀? 저는 뭐, 2만원 더 주고 4650지 쓰겠습니다. 4650지, exa320이 돌아가거든요. 물론 최신 바이러스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만, 보드 가격이 만백이랑 10, 비슷하거든요. 근데 만백보다 10, 확실히 얘가 멀티 성능이나 이런 게좀유리해요 아, 참고로 요 앞에 게임의 성능은 그래픽 카드가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 같이 보시면 안 되고, 여기는 70이고, 얘는 1660 슈퍼 기준이니까요. 어, 뒤에 싱글성능하고 멀티성능을 보겠습니다 이기준을 봤을 때는 만벽보다는 분명히 라이젠 4650G가 좋습니다 이제 AP로 보더라도 여기 밑에들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AP로 보신다면 4650G를 쓰시고요 어 그게 아니라 게임 용도로 쓰고 싶은데 좀 밑에 등급 글까 1660, 1650뭐 6600, 6500 이런 거쓸때 어떤 거 쓰면 좋겠나요? 생각하신다면 12100 하나, 단 하나 요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오늘 한번 CPU 가성비 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제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뭐 다양한 의견 밑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정리를 하자면 이거 내용 거의 똑같아요 고급형 CPU는 가성비는 12400F가 차이했지만 실질적 가성비는 5600X가 맞다 왜? 보드값에서 차이가 꽤나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만원에서 만에할땐 7만원으로 차이 나니까 호가형 변경해서 보시면 5600X가 가장 가성비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가성비 2위는, 그래서, 그, 사실, 12400F고요. 3위가 12500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를 볼 때, 12700KF나, 12600KKF는 여전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순위는 얘네들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음, 가격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성비와 별도로 추천 가능한 CPU가 몇개 있는데,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렌더링 인코딩을 하신다면, 12900K, 비싸더라도 그만큼 돈 투자할 만한 성능이 나올 것이고요. 12700F, 12700K가 좀더 나은 선택이긴 하지만, 700F에 전력장 해제하는 것도 괜찮은 가성비 선택이 될수 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수 게이밍, 순열 게이밍 유저에는 5800 3D가 새로운, 어, 최고 등급의 찐가성비 게이밍 CPU로 나오게 되었다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아, 12900K보다 싸게 동일한 게임 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쓰시면 될까요? 아 중급형 CPU 쪽에서는 가성비 1위는 12100F가 차지했고 2위는 12400F인데 물론 이것도 2위는 실질적으로 5600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형 글카드 쓴다면 실질적 가성비가 5600X가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점은 어디냐면 3960Ti 정도 기점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장은 5600X 쓰는게 그래도 12100F 쓰는 것보다는 미래적으로 뭐 어떤 성능을 보자면 좀더 어 쓸모가 있겠죠 1션1 0 0은 당장 그리 높지 않은 극화 쓸거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예정도 없을 때 사용하시면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보급형은 1션1 0 0 f 끝자 이렇게 정리까지 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